안녕하세요 클레이 카카오 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클레이 사용시 주의점과 그리고 귀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모든 작업의 공통사항 인데요 이렇게 화이트 클레이를 조금 대어해서 손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화이트 클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먼지가 잘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이렇게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바닥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클레이로 꼼꼼하게 닦아주십니다. 먼지가 꽤 많네요. 그 다음에 이 얼굴 부분도 약간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이 클레이가 공기가 들어가 있는 클레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물조물 조물조물거려서 공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겉 표면이 가끔 뭐라지 공기가 터져가지고 울퉁불퉁해져 보여요. 그래서 음, 이렇게 꼼꼼히 쪼물쪼물 꾹꾹 눌러주면서 돌돌돌이도 돌돌돌, 돌돌 많이 해주셔야지 공기가 잘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매끈한 얼굴을 위해서는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시고 매끈하죠? 이렇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어, 우선 클레이를 저는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요. 쉽게 마르기 때문에 지퍼백에 넣어주고 그다음 귀 같은 경우는 실제 영상에서는 제가 띠를 둘러서 띠를 둘러가지고 표현을 해서 보시면 양각처럼 약간 튀어나왔죠. 근데 이 부분이 싫으시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그쵸 연한 주황색이 약간 튀어나왔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좀더 쉬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소개 드리긴 했는데 화이트 클레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꼼꼼하게 조물조물 그래서 공기를 뺀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렌지색 두 가지 준비해 주시고 귀 두께만큼 꾹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꾹꾹 두께가 같은지 한번 확인하고, 오렌지가 좀 굵네요. 아, 두껍네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자, 이제 연한 주황색 가운데 띠부분, 이 클레이도 얇고 납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께를 갖게 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화이트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연한 주황색을 가운데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칼로 자르고 난 다음에는 아래쪽 부분에 약간 각이 지기 때문에 좀 토닥토닥 두드려주시고 자 가운데 연한 주황색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시고, 뒷면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도닥도닥, 자 이렇게 붙이고 더잘 붙게 한번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뒷면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뒷면 음,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은 조금 두드려 주셔서 쭉 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자르기 전에 살짝 말려야 돼요. 이게 좀 말리지 않으면 약간 클레이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좀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좀 깔끔하게 잘라져요 조금 덜 말라서 <웃음> 약간 늘어났는데, 토닥토닥하고. 도닥, 자, 반대편도 잘라줍니다. 음, 깔끔하게 됐어요. 이제 칼로 자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각이 지기 때문에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렇게 매끈하게 완성이 됐네요. 그쵸? 매끈하죠? 자 실제 만든 연번이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도 여기 제가 꾹꾹 눌러준다고 눌러줬는데 이것만큼 깔끔하진 않네요. 보시고 이 방법이 좋으시면 이렇게 만드시고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웃음>